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지금 소음이좀 있는데 <웃음> 네 암튼 오늘은 마지막 y b m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딱 1년 수업을 했는데 왜 그만두게 됐냐면 이제는 실강이 아니라 인강에서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게 돼가지고 두개 동시에 병행을 하면 좋겠지만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뭐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, 어, 시간은 잠깐 쉬고, 이제 인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. 지금 계약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,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데, 이름을, 회사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 좀 이길 것 같아서. 그래도 음.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작년 7월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, 1년 내내 들어왔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정도 많이 들었고 다행히 그래도 학생분들 중에 몇 명의 제 결혼식에 참석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빨리 준비를 하고 마지막 수업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1년이나 했다 신기하게 알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웃음> 결혼식장 이름만 알려주세요. 빛 어. 5일 마요 학생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케이크랑 쿠키랑 이거는 아까 텀블러? 진짜 맛있겠다. 하, 드디어 1년간의 YBM 강사 생활이 끝났습니다. 시원스러운 요이 감사, 감사 좋은데, 축가로 감사는 좀 지르는 타일이고이 네 사람은 좀잔잔한 노래. 축가는 김동윤의지이죠오늘래안 와. 찰바. <목소리> 나온다, 잘 찍힌다 잘 찍힌다 잘 찍힌다 잘 찍힌다 나 찍힌다 잘찍힌 가볼까? 너무 <목소리> 늦게 <음> 가서 자기 가면 시킨 해야됩니다 자기 일어난 김 한판 샐라 한병적어네헤야둘다 그게 아니니까 요즘 먹기 시작한 티가 곰곰 히비스커스 티 그리고 어디거더라 밀크터치의 카테킨 티 이렇게 먹고 있어요 콤부차도 지금 두개밖에 안나와가지고 얘는 아껴먹고 있는 중이고 약간 살덜 찌는 그런 차 같은 거를 자주 마시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한 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키가 160에 이제 몸무게가 45면은 아주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29%에 달했던 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달 동안 이제 인바디 인바디래 PT를 받고 이제 매일 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체지방이 21.9%로 내려갔고 몸무게도 44kg. 옷을 다 입고는 44.1kg인데 거의 벗고 재면은 45. 43.5 요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음식을 막 가리거나 안 먹거나 극단적으로 막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먹는 거는 다 먹어요. 다 먹되 왜냐면은 저녁은 남편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되 아주 조금만 먹어요.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시키면 두 개만 먹는다던지 뭐 치킨을 시키면 딱두 조각만 먹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양을 엄청나게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주 7일 뭐 아픈 날 있으면 빼고 주 6일 정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게 운동을 한 날인데 깜빡하고 애플워치 안 가져간 날 포함하면 거의 주 6일? 주 7일?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는 말고 그대로 먹되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거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2kg로 한 1.5kg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은4 7 k g 가 빠지고 근육량이 2kg 가까이 늘었거든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허벅지 뒤에 있는 셀룰라이트 있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적당히 먹더라도 살이 안 찌고 계속 계속 빠지는 거죠 언젠간 정체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달반 정도 지났는데 몸을 꽤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<웃음> 어, 조금 있다가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, 오늘은 유부초밥이랑 썰면이랑 그리고 만두 구워줄 예정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, 유부초밥엔 남편 꺼는 밥을 넣고 제 꺼는 두부를 넣어가지고 만들 예정이에요. 저희 집에는 밥솥이 없어가지고 <웃음> 이렇게 햇밥을 쓰는데 흑미밥으로 유부초밥을 해도 괜찮겠죠? 음. 다음엔 마르니까 일단 밥만 밥만 사용을 하고 어, 쇼 너무 안 믿다. 어우셔. 가짜 왔아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작나? 원래 이렇게 작나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. <웃음> 내일 또 한번 그랬지. 이거 내 가져가도 되고.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다 유부 두부 유부초밥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응 <웃음> 이마트 뭐 이런데 유부가 왜 비싼지 모르겠다 <웃음> 만드는 건 편일까? 네개이막 3,000원, 4,000원 이거보다는 크잖아, 되게 작은 거고 일어난 지 10분 돼가지고 세수도 안해 학생한테 받은 케이크를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놓으려고 합니다 뭐라 오래 먹을 수 있겠지? 왜 이렇게 잘리지? <웃음> 뭐지? 오, 안에 뭐야. 맛있겠다. 딸기네. 어? 진짜 아침부터 아유. 아, 돌겠네. 진짜 이놀이 아, 진짜. 아침부터 이 병원이 가는다 나랑 붙 자는 거야. 뭐야? 초고칼로리. 이거 먹 나. 맛있겠다. 이거 간단. 간가는 개조 그래야 돼. 개조 그래야 이거 웃긴다이. 그냥 또 닭장을 나오고. 조금만 자. 지게 나는 그렇게 안좋 이걸 입겠다고. 입어야 된다고요. 젖어서. 뭐 하는 오. 오또장아니야나또 음, 보자 이렇게 응 멋있네 음, 잘하네 이새 음. 뭐더라? 나순 없어도 질는은아데또냉나 안마서 Okay, 두 개가 갖고, 금액이 나오는. 5 0 0원이라도 나오라고. 1100만. 어! 어! 어! 어! 어! 어! 어! 어? 맞지, 이거? 어. 가. 빨리, 빨리, 가격. 2,000원인가? 응. 음. <웃음> <웃음> 그래, 2,000원, 아, 이거 건전을 했어, 건전 했어. 아 진짜 너무 겁어아 이게 2천원이네 어제 두부 유부초밥 해먹고 남은 두부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그냥 이 두부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두부 계란 부침을 해먹으려고 해요 점심으로 근데 무슨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는 설탕도 소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<웃음>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초밥 만들 때막 손으로 떼가지고 두부를 막 썼더니 남은 두부 모양이 좀 이상해서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완성이 됐습니다